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만 하다가 그 생각을 믿게 되고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때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 속에서 상상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화를 내거나 낭패를 본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헛똑똑한 상상 속에 똑똑한 상상이 나를 나락으로 계속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 내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정말 일 때문이었는데 여자 동료와 잦은 카톡과 잦은 통화 때문에 상상의 나래 속에서 오해하고 남편과 싸웠다던가 남편의 컴퓨터 게임 채팅 중 어떤 여자 캐릭터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라는 글을 보고 둘이 만났구나 하고 의심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알고 보니 게임 안에서 만나서 도와준다는 거였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리고 캐릭터 이름만 여자였고 실제로는 남자였다던지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의심은 나를 병들게 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인정이란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의심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해야만이 의심하는 성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의심에 의심을 낳습니다. 즉 답이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틀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의심이 좀 지나친 편일까요? 테스트를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슨 말을 들으면 일단 의심부터 든다 2.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대가 나에 대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3. 나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이다. 4. 나는 스스로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순수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7.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테스트해본 적이 있다. 8. 부모님이 의심이 많으신 성격이다. 9. 나는 사람을 한 번만 봐도 그 사람을 거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위 항목에서 6개 이상 체크가 되면 의심이 많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심은 말 그대로 확실히 알 수가 없어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근거를 만들려고 본인의 상상력을 덧붙이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알수 없는 일에 근거도 없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갖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상대방과 사이가 안 좋게 되고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런 현 상황을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작된 지금의 상황을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은 더욱더 나락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신의 집착에 부담스러워 멀리하는 그 사람을 다시 의심하게 되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의 습관은 건강과 생산성 경제적 안정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날의 나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저 나의 잘못된 부정적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과 같습니다 과거의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과거의 나의 행동까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이 나쁜 의심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모두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실수를 예방하고 더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에서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 건강을 위해 긍정적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감정 컨트롤을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